구해야 하는, 네. 각이 크게, 근데 여기 X, X랑 잡 보면, 네. 이 삼각형 ADE에서 외심을 볼때 여기가 네. EX가 되잖아요. 여기 네. EX가 되고, 네. 삼각형 인데 a B e 에서의 외심을 보면 네. 3X가 되니까, 네. 여기 60도, 이거, 이거 길이 같으니까, 여기도 3X니까, X가 20도잖아요. 그러니까, X가 제의힘이니까 이것도 그냥 20도라. 아, 어, 선생님 되게 마법 같네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선생님이 여기를 아까 X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왜 여기가 X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? 이름만 생각해 어떻게 갈았죠, 제가? 그걸? 여기요. 아, 아, 문제에서,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? 네. 아, 아 BD랑 D랑 같다니까. 아, 음. 오. 그렇군요. 그러면 여기 이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, 선생님? 이거 두 개가 네. 그 외심이잖아요. 삼각형 외심에 그 합팅해서 이거 두개 더하면 한 삼각형의 외심이 나와서. 아, 외각이요? 혹시? 외심 아니고? 네. 네. 선생님, 외각이랑 왜, 왜 외심이랑 무슨 차이죠 외각은 밖에 있는 각이고, 외심은 네. 네, 외부에 있는 주원의 중심이에요 아, 외접원의 중심 말하는 거죠? 네. 아, 네. t h a n you.